나라가 망해가면 의인이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시대가 불안하면 그 시대를 바로잡을 영웅들이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법조인들이고 소수의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응원을 하고 계시는 바로 국민들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권은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3일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년형을 언도받고 법정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여권 전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큰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직무 정지 8일 만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겪고 있는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청와대로 초치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서 누가 보아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체면을 구긴 정도가 아니라 여권 전체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분노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이번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수를 둔 징계 건은 그동안 추미애 대 윤석열의 전선에서 윤석열 대 문재인의 전선으로 확대 비화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전선을 피하는 게 옳다. 그래서 감히 임명권자에 대한 대항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시각으로 위협사격을 가하는 여러 여당 의원들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굳굳하게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이번 두 건의 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불악위하지 않고 정의의 잣대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제대로 내세우면서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준 법적의 판사분들께 우리 모든 국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판사님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짧고 명예는 깁니다. 권력은 무상한 것이며 인생은 길고 그리고 역사는 판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편에 섰고 국민의 편에 섰고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후대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판결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감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저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다만 싫어하는 시각도 우파분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분들의 여러 가지 심경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촛불 시위 상황과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그런 흐름으로 몰고 갔던 부분을 어, 어느 정도는 시대적 상황의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한 개인의 상황 판단 얘기보다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누구나가 그런 상황에 매몰되고 파묻혀서 흐르는 흐름대로 밀면 밀리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당시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그가 흠 하나 없는 의인이라기보다 지금 이 나라의 이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크기가 워낙 중대하고 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른 선택에 대안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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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윤석열 총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국가의 자료를 삭제해 버린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해 버린 그런 자들을 단죄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울산 선거 비리도 제대로 파헤쳐서 누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죄가 적용돼서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 죄를 저지른 자들 그 죄를 저지르는데 적극 가담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누구인지를 밝혀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그 책무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판적 지지를 윤석열 총장에게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판결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이 나라에 의인들이 있겠구나 성경에 소돔과 고무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멸할 때 의인이 단몇 명이라도 있으면 저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서약처럼 이 땅의 의인들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